안녕하세요 제시지컬에 소입니다 오늘은 인지도가 아주 높은 프랭큰블러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의 레퍼런스 넘버는 이쪽을 보시면 5850mcl 이고요 18K 로즈골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베젤의 사이즈는 좁은 쪽이 왼쪽에서 오른쪽이 32mm 위에서부터 아래가 45mm 입니다 프랭크블러의 FM 이라고 써있고요 가죽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핀버클이고요 이 또한 18K 로즈골드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약간 복잡하게 되어있는데요 12시부터 보시면 이거는 똑같이 시계처럼 5, 5시 6시 7시 그리고 1시 12시 11시 이렇게 되어있고요 안쪽에 60은 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숫자가 있죠 31 1.357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날짜입니다 그리고 문페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를 보시면 유,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둘 이쪽에 누를 수 있는 딘프이 하나 둘총네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조정해 보면서 시계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시간을 조정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가고요 이쪽에 조그만 에로가 있죠 이거는 날짜를 가리키고 초침 분침 시침 그리고 날짜 그리고 요일 월, 문페이스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있는 프랭크 뮬러 시계입니다 먼저 위쪽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해서 젠이 됐죠 2월, 3월, 위쪽은 월이고요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날짜가 갑니다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이동되고요 15일이죠 그리고 위쪽은 이쪽 요일이죠 일요일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이게 없어도 약간 뾰족하고뭐 연필이나 볼펜 끝으로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아래는 문페이스를 나타내는데요. 돌려보겠습니다. 별이 보이고요. 열심히 누르다 보면 약간 뭐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교정할 수 있는 프랭큰뮬러 리퍼런스 넘버 5850 MCL 제품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닥 크게 복잡한 제품은 아닙니다. 이렇게 딤프를 눌러서 조정을 할수 있고요. 네 군데에서. 네. 이와 같은 프랭큰뮬러 시계를 제시 직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도 알아봤고요. 크기도 알아봤고요. 32mm, 45mm. 이와 같은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